이거 저거 한번 사서 실제 사용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도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아래턱을 당해서 기도를 열어준다고 밖에 있어요. 음. 기분올리니까요 음. 과연 이게?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한데 얘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얘는 너무 훌렁, 훌렁훌렁 빠지니까 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커를 내밀어서 보는데중앙이 되게 작네. 이게 사이즈가 소, 있나요? 손형인가 딱히 아, 그런 거 없는데요? 아, 제가 이게 큰가? 어쨌든, 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늘어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나요? 그래도 역시 3분 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요잘 익어요. 이게, 그, 글루건 아시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총, 총처럼 생겨가지고 붙이는 거. 네네네네. 그거하고 같은 재질이에요, 글루. 아. 뭐, 만약에 글루건, 글루 떨어지면, 이거 있으면 이거 잘라갖고. 불에다 녹여가지고 붙이잘 붙어요. 아, 그런 재질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뜨거 뜨겁게 아닌가? 입안에 있잖아.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아, 그런 무독성, 무독성. 무독성. 무독성이에요. 응. 먹어서 졸리면 안 응. 되는데? 그래도 입안에 이렇게 넣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마. 설마 그렇겠어요 에이.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 이게잘 익었다고 음. 이제 됩니다. 어, 우리가 국수도 보면은이으면 색깔이 좀변하게아요해그 네, 그래서 네. 자, 네. 잘 익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가, 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렇었습니다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이이 아, 이게 됐죠? 하. 아 이빨이 뜨거운구나네. 두근, 아. 그래서 자 됐으면 얘를 이제 빼야 돼. 아, 그걸 빼는 거구나. 계속 끼고 있는 게 아니네요. 아, 그래 여기 그 구멍이 여기 있어서 코가 막힌 사람들도 입으로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거 아, 아, 음, 음, 음. 걔는 좀 이렇게 안착감이 있어요? 이런 것다는아니 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응? 음? 가지 네네네네 응? 근데 이걸 받으면 왜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턱이 예 붙어있고. 아래턱이 나와야 되는데 아래턱이 벌렁 안붙었니왜 아래턱이 안 붙어있고 우턱에 가서 붙어있지? 음. 아니 위아리로 붙어, 같이 붙어야 돼요 음. 같이 붙어야 되지 뭐위아래 아무 쪽에나 붙어있으면 다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소용없고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하다가 턱을 많이 내밀었단 말이야. 네. 이때는 땡겨. 음 그거 맞추기도 되게 어렵겠는데요? 응. 음. 그래서 이게 이상 이 지금 잠깐 꼈는데 땡길 정도로 바로 자면 이제 음, 어. 자, 몇 시간씩 자면 여기 탈이 날수 있죠. 그러겠네요. 턱이 음. 아프겠는데요. 그리고 입을 안 벌리고 잘 잔다고 해도 보세요 이제. 턱이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물리고 있으면 이 턱이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이 앞니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 앞니에 그래서 앞니를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가 엄청 아파요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장기간 끼면 특히 또 이제 이게 말랑말랑해서 꾹꾹꾹 씹으면 이게 이 치아들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교정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렇게 뜨거운 물에 성형해서 하는 장치들은, 어, 잠깐, 음. 뭐 하루 이틀, 뭐 여행 갔을 때뭐 며칠, 음. 그 정도 쓸 생각이면 모를까, 음. 이거를 장기적으로 쓴다고 봐서는 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음. 어, 가져왔습니다. 음. 응급용으로 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는데, 뭐좀 코골이 때문에 민폐가 될것 같다. 그럴 때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루 쓰고 그런 거야. 괜찮겠죠? 뭐. 근데 이거 쓰면 친구들이 더 놀려요. 이거 <웃음> 봤잖아요. 원숭이 돼갖고 효과도 별로고 없 그냥 시험삼아서 하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것만 해갖고 아까처럼 입이 자꾸 벌어지니까 <웃음> 아저 아, 아까. 얘도 마찬가지로 혀의 공간 이렇게 다 침범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혀, 혀, 그 다음에 치아, 턱. 가장 중요한 이세 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기기기 요미, 킥기기 요미.